B1열부터 L1열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16 밑줄을 해주겠습니다. 성별이 1이면 남성, 1이 아니면 여성으로 풀겠습니다. 는, if, 가로 여시고 성별, 는, 숫자의 경우에는 쌍따옴표를 안 준다 그랬죠? 그냥 1만 적으시고 콤마. 1이면 남성 1이 아니면 여성으로 주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밑으로 끌어 주시면 됩니다. 는 주문 금액은 주문 수량 곱하기 단가 라고 했습니다. 주문 수량 클릭해 주시고 곱하기 단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단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if로 풀어보겠습니다. if 가로 여시고 라면이면 3500원이라고 했으니까 상품명을 찍어주시고 는 쌍따옴표 라면하고 같으냐? 라고 물어보시고 라면이면 3500원 라면이 아니면 4500원과 7800원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7800원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서 if문을 완성해주시고 완성된 if문을 ctrl-c 복사해주시고 7,800원을 블럭 씌우신 다음에 ctrl-v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다시 라면이 아니면 과자인지 물어보고 과자이면 4,500원을 해주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자동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는... 네. 할인수량 곱하기 단가를 해주겠습니다. 단가는 저희들이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쓰지 마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곱하기부터 단가를 구한 수식 전체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ESC를 눌러서 범위 설정을 해제하시고 더블클릭 컨트롤 v 를 해주시면 수식이 와서 그대로 붙습니다. 상품명이 라면인지 물어보고 상품명이 가자인지 물어보고 구하는 거죠. 엔터 치시면 정확하게 구해집니다.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지급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는 주문금액 빼기 할인 금액이니까 그대로 쓰시고 엔터 쳐주시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면 되겠습니다. 는 지급금액 더하기 재고금액을 해주겠습니다. 엔터 밑으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는 AV Average를 더블클릭해주시고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되죠. 그다음 자동 채우기를 오른쪽으로 끌어주겠습니다. 우선은 SUMPRODUCT만 써서 푸는 방법으로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ISNUMBER, FIND까지 쓰는 걸 해보겠습니다.는 네, SUMPRODUCT 더블 클릭해 주시고. 어레이 1에는 조건을 넣으시면 됩니다. 조건은 가로로 묶어서 작성하겠습니다. 과자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를 씌우시고 는 쌍따옴표 과자라고 적어줍니다. 가로 닫으시고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기로 적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 가로 여시고 똑같은 범위, 상품명의 범위를 씌우시고 는 쌍따옴표 주스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제 가로 닫으시면 조건이 완성됐습니다. 과자 또는 주스가 됐죠? 그 다음 콤마 그러면 합계를 구할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합계금액의 범위를 씌우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금액이 구해졌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isNumber하고 find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isNumber와 find를 써보겠습니다. 여기에는 Array1의 자리인데 밑에 보시면 Array1이 진하게 나오죠. 여기는 Array1의 자리인데 조건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조건을 find 가지고 만들 겁니다. find 가로 열어주시고 find 텍스트 찾는 글자는 과자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콤마 찾는 범위는 상품명의 범위를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면 find는 끝이 났죠. 근데 find가 문제가 있죠. 한번 꺼내서 저희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C esc하고 빈 공간에 제가 find를 다시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b5부터 b24까지 범위를 씌우고 엔터를 치면 샵 밸류라는 오류 문구가 뜹니다. 왜 그러냐면 과자를 찾을 건데 b5셀에 과자가 없기 때문에 글자를 못 찾았다고 샵 밸류라는 오류 메시지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류 메시지 때문에 그 다음번에 과자를 찾아도 결과가 전부 샵 밸류로 떠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샵 밸류를 안 쓰기 위해서 find 앞에 isNumber를 씁니다. isNumber를 써주고 끝에 가로를 닫아주게 되면 이젠 참거짓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샵 밸류라는 오류 메시지가 거짓이라는 결과값으로 바뀌니까 결과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s u m product에 find 가자를 해주신 다음에 오류 메시지를 지우려면 앞에 is number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자 끝에다가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구가 과자를 찾으면 과자의 위치 값을 돌려받고 과자가 없으면 거지 값을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뒤에다가 컨트롤 V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찾는 게 과자 또는 주스가 되겠죠. 그리고 엔터 쳐 주시면 정확하게 1320만 5600원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라고 했는데 수식 복사는 항상 정렬이 끝난 다음에 수식을 복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렬을 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기는 한데 나중에 여기 여기 화면을 조금 볼까요. 문제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에 수식을 복사하라고 하면 정렬을 하면 수식의 결과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은 정렬이 끝난 다음에 수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있는 거는 안 바뀌기는 한데 습관적으로 항상 정렬 다음에 수식 복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절대 실수를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쓰시고 어떤 때는 정렬한 다음에 하시고 이러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렬하신 다음에 수식을 복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는, 네. some, product. array 1에는 조건을 넣으시면 되죠. 가로 열고, 성별이 남성이니까 범위를 씌우실 때 숫자로 된걸 범위를 씌우시면 는 1이라고 적으면 남성인지 바로 알죠. 근데 글자가 적힌 걸 범위를 씌우시면 는 쌍따옴표 남성 쌍따옴표를 적어야 됩니다. 1만 적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는1 가로를 닫고 남성이면서니까 뒤에는 곱하기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가로 열고 라면이라고 했으니까 상품명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는 쌍따옴표라면 그 다음 가로 닫고 또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가로열고 범위가 똑같으니까 앞에 걸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는 주스라고 바꿔 적겠습니다. 이러면 그대로 문장을 읽으면 남성이면서 라면 또는 주스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틀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끝에 콤마 찍고 어레이에는 학계의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학계의 범위를 이렇게 씌웁니다. 지급 금액의 범위를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금액이 258만 4천 1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남성이면서 라면 또는 주스가 아니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면 남성이면서 라면 또는 남성이면서 주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가로를, 여기를 열어주시고 끝에 가로를 닫아서 읽어보면 남성이면서 라면 또는 주스를 가진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이면서 라면 또는 남성이면서 주스인 겁니다. 그래서 엔터치시면 금액이 139만 8,500원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풀때 이게 헷갈리시면 가로를 지워주시고 남성이면서를 다시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곱하기가 먼저 되죠. 그래서 남성이면서라면 그 다음에 남성이면서 주스 먼저 계산되고 그 다음에 또는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엔터치시면 똑같이 1 3 9만8 5 0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 건데 드래그 해보시면 파란색 범위가 남성 여성을 가르켜야 되는데 엉뚱한 곳을가르켰죠 파란색이 오른쪽으로 당겨지게 해주시면 안되죠. 그 다음 초록색은 이름에서 라면을 찾으니까 없죠. 그래서 초록색도 움직이면 안됩니다. 그 다음 분홍색은 움직여야 되죠. 저희가 이쪽에 합계를 구할 거니까. 그래서 앞에 수식에서 파란색 고정, 초록색 고정, 파란색 고정, 초록색 고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오른쪽으로 끌면 이게 정답입니다. 는 sumproduct를 써 주겠습니다. 는 sumproduct 어 r r a 1에 조건을 넣으시면 되는데 성이 김씨 이면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썸프로덕트는 쌍따옴표 김별쌍따옴표해서 성이 김씨 인걸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이 김씨니까 범위를 씌워야 되겠죠 이름의 범위를 씌우고 는 쌍따옴표, 김, 별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그리고 나서 조건이니까 가로로 한번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을 해서 조건을 완성시키고 콤마 이제는 뒤에 학계의 범위를 씌워주겠습니다. 지급금액의 범위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아무것도 못 구하죠. 썸프로덕트는 김별을 인식을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뜻은 뭐냐면 김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다 선택해라 다른 말로 김씨 성인 사람들을 출연해라 라는 뜻이죠. 근데 썸프로덕트에서 이렇게 쓰면 이거를 와일드카드라고 인식을 못하고 별 그대로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김별이라고 적혀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주를 김별로 만들면 김성주씨의 금액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동희씨도 김별로 만들면 그두 사람의 합계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김별을 찾는 게 아니죠. 저희들은 김별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이 김별을 쓸수 있는 거는 어떤 함수였냐면 countif, sumif 이런 함수에서는 끝에 if가 붙는 함수에서는 김별이라고 쓰면 김씨인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if가 붙는 함수가 아니면 김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풀려면 왼쪽에 글자를 하나 가져와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돌리기 해서 원본 이름을 살려주시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l 프트 가로 열어주시고 찾는 글자의 범위는 c5부터 c24가 맞죠? 콤마 그 범위에서 가져올 글자 수는 한 글자죠. 그리고 그한 글자가 뭐랑 같았으면 좋겠냐면 김이랑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면 조건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두번째 조건은 김씨 이면서니까 곱하기 기호 그대로 쓰시면 되죠 이제 뒤에 가로를 열어서 조건을 적어 주겠습니다 상품명이 는 라면 가로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 또는 이니까 더하기를 하겠습니다 범위가 같기 때문에 앞에 걸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Ctrl-C, Ctrl-V 그 다음 라면을 주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김씨이면서 라면 또는 주스라고 완성이 됐는데 실제 이 문장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이 김씨이면서 다시 라면 또는 주스라는 뜻인데 이 말을 풀어서 세세하게 읽으면 김씨이면서 라면 또는 김씨이면서 주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는을 가로로 묶어주시면 정확하게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엔터 치시면 이 금액이 5 2 3 5 0 0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또는을 전체를 가로로 안 묶어주면 또는 전체를 가로로 안 묶고 엔터를 치면 170만 9,100원이 됩니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꼭이 문장 전체를 가로로 묶어주시거나 가로로 묶는 게 싫다고 하시면 앞에 문제에서처럼 l e f 김을 전체를 복사해서 또는 앞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수식이 길어지니까 그냥 또는 전체를 가로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정답입니다. 엔터. 이제 오른쪽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주면 또 틀리게 나오죠. 파란색 범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되는데 이동했죠. 초록색 범위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되는데 이동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식에서 파란색 고정 초록색 고정 초록색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오른쪽으로 끌면 3 0 0 536,500원이 정답입니다. 2만원 이상이면서 3만원 미만이니까 조건이 두가지죠. 그래서 조건이 두가지 이상일 때는 SUMIFS로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SUMIFS를 더블클릭해주시고 SUM레인지는 합계의 범위입니다. 합계의 범위는 지급 금액의 범위를 씌우시면 되죠. 콤마 조건의 범위 1이죠.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할인 금액이 2만원 이상인 걸 해야 되니까 할인 금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조건 1이죠. 조건 1은 2만원 이상이니까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2만원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콤마 조건의 범위 2죠. 두번째 조건의 범위는 두번째 조건의 범위는 앞과 동일하기 때문에 앞의 수식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2만원 이상이 3만원 미만이면 되죠. 그 다음 가로 닫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할인 금액이 2만원 이상이면서 3만원 미만인 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엔터 쳐 주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틀리게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파란색 범위는 해당 항목의 합계니까 맞죠? 근데 초록색이 할인 금액이 아니라 지급 금액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할인 금액을 이동시키도록 범위를 설정하면 안되죠 할인 금액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esc 에서 더블클릭 초록색 범위를 고정 초록색 범위를 고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정답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었으면 이제 정렬을 하겠습니다. 상품명부터 평균위의 행까지 전체 범위를 씌우시고 데이터에서 정렬을 누르겠습니다. 정렬 기준은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 남성 순서로 하라고 했습니다. 정렬 기준을 앞에 있는 성별을 해보겠습니다. 상품명 성명, 다음에 성별이 세번째 있는 성별이죠.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성별이 있죠. 이 성별을 기준으로 하면 여자가 0이고 남자가 1이니까 0이 먼저 나오고 1이 나중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0, 1 순서로 가는 게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뒤에 있는 글자로 된 남성 여성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기응 니은 티 이율로 돼서 니은이 앞에 있고 이응이 뒤에 있죠. 그래서 니은이 앞에 있고 이응이 뒤에 있는 게 오름차순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가 먼저 오고 여자가 나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성별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성별을 쓰게 되면 내림차순을 해야 여성이 앞에 오고 남성이 뒤에 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기준 추가 성별이 같으면 학계 금액의 내림차순이니까 학계 금액을 선택해 주시고 내림차순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성이 먼저 오고 남성이 나중에 옵니다. 근데 여성을 보시면 학계 금액이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정렬이 끝났으면 7번 문제의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전체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하시고 ESC 누르신 다음에 복사하는 위치를 클릭하시고 다운표 컨트롤 V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다음 L30 셀을 클릭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에서 컨트롤 C ESC 클릭하시고 다운표 컨트롤 V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셀 병합하고 테두리선을 넣어 주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병합이 끝났으면 표 전체를 드래그해서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병합이 안됐네요. 그 다음에 주스부터 내용은 옆으로 가는 선이 없어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옆으로 가는 선을 없애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D부터 G까지는 숨기기를 하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이제 내용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곳이 있으면 안되니까 칸을 벌려주셔서 내용이 잘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금액은 회계 스타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범위를 씌워 주시고 회계를 클릭하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정렬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렬을 하면 이 회계의 기호가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정렬을 하지 않아야 회계가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인쇄가 됩니다 숨기기 한 곳에 숫자 값이 있는데 숨기기 한 곳은 인쇄할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형식을 맞춰 줄 필요가 없습니다. 채점은 저희들이 인쇄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숫자의 값을 회계 형식이나 일반으로 바꾸지 않아도 전혀 채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가운데 정렬해야 되는데 글자가 가운데 정렬이 안됐네요. 전체를 블럭 씌워서 가운데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그다음 회계가 가운데 정렬이 되면 회계 의 기호가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회계만 블럭 씌워서 가운데 정렬을 취소해 주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성의 성별 학계 금액, 주문 금액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성의 성명 컨트롤키 누르시고 주문금액 범위 씌우시고 학계금액 범위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삽입을 누르시고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을 클릭하겠습니다. 차트의 테두리선을 잡고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시고 조절점을 눈금선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문금액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기 때문에 주문금액이 파란색 막대죠. 파란색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상단에 레이아웃을 누르시고 차트 제목, 차트 위 제목을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밑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레이아웃에서 축 제목, 가로 제목을 축 아래 제목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다시 축 제목, 세로 제목, 제목회전, 세로 제목, 가로 제목 중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세로 제목을 하겠습니다. 차트가 선택되어 있으면 인쇄할 때 차트만 인쇄되기 때문에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고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자동 맞춤을 체크해주겠습니다. 여백, 위쪽을 6으로 바꿔주시고 가로 세로를 체크해주겠습니다. 확인, 내용을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인쇄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